영상 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독 눌러주시는 거예요 구독!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 와 나이스 아주 시작이 좋아요 자 저는 내가 지금 골밑 내가 나밖에 없어 자 바로 리바 잡아주고요 자 아 미안 자 리바운드 왕이죠 오케이 자 <웃음> 신준섭 빵빵 터집니다 지금 아마다 신준섭 빵빵 터지고요 바로 불락이고요 바로 불락이죠 명왕이 바로 불락이에요 권준호도 불락 아 가비 자자 리바 준비합니다 좋아요! <웃음> 아마다님 신주석 어 완전 캐리입니다 완전 캐리에요 자 리바운드야 서태웅입니다 자 오케이 아주 깔끔합니다. 자 리바운드 왕입니다 <웃음> 리바운드 왕이요. <웃음> 아, 하다 <웃음> 들어요. <웃음> 야 진짜 아마나에 <암화라니> 빵빵 터지네. <웃음> 자 여기서. 바로 블락이죠 바로 블락이에요 들어오면 그냥 바로 블락이에요 자, 리바우드 대기합니다. 자, 신준섭도 들어와요. 자, 리바우드 가요. 자, 리바 준비하고요. 자, 여기서 신준섭이 쏘고요. 바로 리바가기죠. 자, 리바 준비합니다. 리바 준비요 자, 여기서 리바우드 가기죠. 자, 여기서 대기입니다. 대기. 자, 신준섭 쏘고요. 들어간다. 아 자자자 좋아요 좋아요 자 스킬 쌓였어요 여러분 오 자신감 있어요 지금 잘 풀리고 있거든요 이번판 빈빠비가 강백호 잡았어야 돼 빈빠비가 리바 잘 잡거든 어허 그래도 자만하면 안됩니다 자 여러분 자 패스좀 주세요 어 다들 아주 개인 플레이를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다 되는 게임 플레이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거든요. 오. 아왜 제대로 하겠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는데? 자 미안합니다 여러분. 자 저한테 우연이라는 건 없죠? 자 여기서. 준비 아 들어간다 이거 자! 리바운드의 왕이요아 아주 좋아요 자오이 좋아요 선생님? 좋아요 좋아요 <웃음> 네 김트리님과 1년 반의 호흡이 있어요 오이 김트리님 장난 아닙니다 야, 야, 아마단이 힘들어서 빵빵 터지나 아주. 내가 바로, 야, 야. 아유. 오, <웃음> 선생님 안쪽에 있어요. 아, 우리 거 아니구나. 자, 리바운드 왕이에요. 제가 리바운드 왕입니다. 지금 좋아요. 리바운드 왕이에요. 리오 <웃음> 좋아요. 들어 아, 리바운드 와, 송태섭이 리바운드 잡아요! 야... 3점다 5개 들어와서 이거 재밌어요 이거 아이스 카 카드. 들어 아, 아이고 패스 주세요! <웃음> 야... 트리플 스코어야... 아 이거 좋아한다 패스해서 아김트리님 자신감 붙었어요 지금 어우 매끄럽다 아 아주 깔끔한 승리인데 지금. 자 사실은 첫 판을 굉장히 손쉽게 이긴 했지만 지금 빔밥이가 강백호를 잡지 못했고 명왕이가 부캐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밸런스 안 맞는 거야. 이좀 밸런스를 맞춰서 다시 한번 내가 좀 초대를 하고 일단은 킹 빔밥과 내가 MVP네. 어 킹빔밥하고